가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랑 엮이는 이성들의 특징 음, 남자가 될 수가 있고 여자도 될 수가 있고 어디 한번 보아요 음. 어떤 이성들이 나한테 잘 꼬일까 이게 평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성을 사귀어 보면 특징이란 게 있잖아 내가 어, 어느 쪽에 끌린다 라는 그런 거음 음. 근데 여러분들이 어, 어제 봅시다. 어. 여러분들은 어, 여러분들일 수도 있고 상대방일 수도 있고 어, 상대방의 인성하고 그렇게 막 그렇게 길게 가기는 힘들었었던 구조가 아니었나 싶어요. 어. 왜냐면 여러분들은 어. 여러 그게 너무 이렇게 통통 튀고 어, 그런 사람들 활기, 어 뭐지 활력 있고 좋지. 어, 봄에 피, 어, 봄에 날아다니는 나비 같고 나비가 다 플라플 예쁘게 날잖아요. 어, 그 그러니까 보기는 좋지. 어, 깜찍 발랄하고, 어, 깜찍 발랄하고 나이가 있든 없든 젊어요. 어, 멘탈이 젊다 그래야 되나? 어. 멘탈도 젊고 행동도 젊고 어. 그러다가 보니까 어. 사랑도? 어떡하다? 깊이가 없다 음, 사랑을 깊게 할줄 모르는 사람을 자꾸 만나게 된다 음, 음, 그래서 어, 그런 이유로 많이 어, 이별을 맞이했다 라고 봐요 어, 이별을 많이 마, 맞이했다 근데 조금 뭔가가 바뀐 것 같아? 흐름이 바뀌었나? 어디 봐 음.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그런 관계는 이제 자꾸, 뭐지? 가볍게 자꾸 만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통통 튀는 사람하고는 관계가 깊게 오래 연결될 수 없기 때문에, 아, 내가 조금, 음, 사람들을 보는 그 포인트를 바꿔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어, 좀 중후하고, 좀 나를 갖다가 포용해 줄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겠다라고 생각은 해. 어 왜냐하면 이별이 너무 빨리 헤, 너무 빨리 헤어지니까 처음에는 좋지 생기발랄하고 어. 인싸고 어. 그래 좋지. 그런데 어 사기 사기다 보면 그게 아니라라는 거죠. 어. 저기 막. 생기발랄한 줄 알았더니 아, 뭐야? 벗겨보니까 뭐야? 어. 뭐 보수적이라던가 어 보수적이라던가 어, 그런 거 있어요. 보수적이라던가 아니면 뭐 음, 말을 갖다가 어, 저기 막 필터링 없이 해가지고 사람 속을 후벼 한다든가뭐 그런 사람들만 자꾸 걸리게 되는 거야. 음. 그리고 말이 너무 많아, 어. 이거 저기, 뭐, 유머러스 한줄 알고 봤더니 아니야, 어. 아우, 잔소리, 잔소리. 그러다 보니까, 사, 마음에 상처주는 말을 갖다가 너무 잘한다, 상대방이. 어, 그런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딱 봤을 적에, 이 사람이 생기 발랄하고, 어, 유머러스 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 벗겨본, 법벗겨 그래서 뭐야? 어, 양파야. 근데 어떤 양파야? 어 아니 썩은 양파지 이거 하나 까네 멀쩡한 게 나올까 싶었는데 계속 까도 까 까도 시어매 까도 까도 싶어 하고 나중에 뭐야 안에 그냥 푸른 곰팡이가 나가지고 아니 다, 아니 다 짓물러 있는 그런 사람만 만났었던 거예요 음 현재까지 그런 스타일의 남자를 갖다 이성 어 남자를 만났다 음 어, 아니면 여자를 만났다 뭐 이런 거죠 음 그래서 혼자 계신 거 맞네 음 어, 혼자 계신 거 맞네. 어 지금 주변에 이성이 없네요 어 이성이 있다 해도 어 크게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 음 그냥 음 미련과 후회 어 미련과 후회 뭐 이런게 있는 있는 것 같은데 자기 후회 어, 뭐 이런게 있는 것 같아요 왜뭐 뭐 때문에 후회해요 응? 이런 거지 같은 인간들만 꼬여서? 근데 그런 게 있어. 어, 맞아. 맨날 사기만 당하고, 그거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 너무 순서 남을, 너무 잘 믿어. 어, 너무 잘 믿어가지고, 이렇게 사기만 당하고, 어, 이런, 이런 거지 같은 인간들만 꼬이는 거야. 이것도 한때야. 그럴 때가 있어. 어, 그럴 때가 있어요. 음. 사랑을 갖다가, 어, 저기, 막 그, 핑계를 대고서 다 오는 놈들이 다 하나같이 이상한 거지. 근데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야, 살다 보면. 음, 맞아요. 어, 여러분한테 물질적인 데미지나 주고, 어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잖아. 믿어요. 어떤 사람은, 그, 여러분들이 사귀었던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되게, 어, 남, 그 젠틀맨이지 되게 젠틀해 가지고 딱 사귀었더니 실제로 까보니까 아니었고 어, 어떤 사람은 보니까 어, 굉장히 이지적이고 어, 사람 과묵해서 사귀었더니 아니야 어, 그 새끼는 어, 저기 저기 뭐야 혀에 칼을 달아서 말만 하면 사람을 갖다가 속을 뒤집어 놔 음, 그런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아 그냥 내 기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을 어 만나고 싶었는데 아 걔는 또 깊이가 없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가 방향성을 찾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도 결국은 나한테 상처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1번 카드하고는 좀 달라. 여기는 사람이 어 너무 어 종류가 다양하네. 어. 종류가 다양한 사람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론은 같았다라는 거지. 어, 나한테 물질적인 손에 정신적인 데미지만 입히고, 어, 꺼졌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번에는 뭐, 이번에는 좀, 저기, 그, 저기, 솔직한 사람을 말라가고, 자기 감정에 솔직한 사람? 그거 있잖아요. 어, 저기 막 직진남? 어, 직진남 만나고 싶어요? 어, <웃음> 분위기고 감정이고 다 나발이고 어, 좀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표현해 주, 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싶은가? 음,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런 사람 없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장르가 다양하다. 어, 나쁘지 않다 이것도 어, 골고루 먹어봐야지. 한식, 중식, 양식 뭐 어, 일식 어, 다 먹어봐야지 음,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음, 자세를 그 본인이 과거에는 약간 수동적이었다면 이제 조금 능동적이 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이게 만났던 사람들이 이모냐 이꼬라지니까 이제는 내가 좀 바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음. 음. 맞아. 이제는 내가, 어, 저기, 막, 다시는, 어, 그런, 그 뭐지? 달달한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거야. 어, 내가 꼬실 거야. 내가 꼬시고, 내가 달라질 거야. 라면서, 열이 보니, 이, 런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약간, 어, 터닝포인트가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네. 어. 상처를 갖다 계속 받다 보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받 어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 누군가를 갖다가 마음에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가볍게 사귈 거야. 어 다시는 그런 새끼들한테 상처 같은 거 받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그그그 그, 그거 있잖아.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따라라라란 단단 따라라라. 에일리 에일 리 에일리인가? 어 보여줄게 어그 노래 어딱 그거지.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과거에 나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해 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변한 것 같은데요. 뭐 sns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같고 어~ 적극적으로 그게 이 여러분들 성격에 맞지는 않아 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흑화돼 흑화돼 가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 성격에 맞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 인제부터는 어 내가 악역을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줬지만 결국은 뭐야 이 새끼들이 나나 뒤통수 나 치고 갔으니까 더 이상 나는 이런 거지 같은 새끼들한테 뒤통수 맞 맞지 않을 거야라고서 어 다짐 어어좀 다짐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음 마, 어, 다짐하는 것 같고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베풀어 줄수 있는 것도 어, 다꽉 찼다라고 보는, 보는데 누군가가 여러분 옆에 어, 다가오려고 하는 거 아닌가 몰라요. 지금 그런 조짐이 보이는데 음, 그런 조짐이 보이는데 조금 이 사람도 여러분 저기 막 주입이 주의깊게 봐요. 왜냐하면 과거는 반복될 수 있다는 라 거지. 사람의 천성이 그렇게 다짐으로 바뀌어지나? 아니거든요. 어. 사람의 천성은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나도 그럴 거면 이렇게 살질 않았어. 어. 다시 태어나야 돼. 어. 성격 개조가 그렇게 다짐처럼 안 돼요. 음, 맞아요. 조심해야 돼요. 어.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좀 비중 있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데 음 나중에는 조금 실망스러운 관계로 흐지부지 될 수도 있으니까 좀잘 봐요 어, 선생님 왜 자꾸 저는 이렇게, 이, 저기 이런 렇게저이 사람만 만나죠? 라고 음, 그럼 궁금할 궁금, 수가 있어 어, 맞아 이 사람하고도 안돼 왜냐하면 아직, 그, 그, 사주 자체에 남자 운이 약할 수가 있지.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낼 수도 있지.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어, 팔자를 갖다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음, 없지 않아. 남자가 많은 곳에 가서 일하면 돼. 어. 뭐 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뭐 뭐 화장품 가게나 이런데 가면 여자들만 잔뜩 있잖아요. 음, 여자들만 잔뜩 있으니까 그런데 말고 남자들을 갖다가 많이 어, 남자들이 많이 오는 샵, 샵 같은데 가서 어, 직장을 잡으면요 개선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번 카드 여러분 어,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남자 오늘 갔다가 바꾸고 싶다 이성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어, 남자 남자들이 많이 찾는 그런 직업을 가지면 돼. 어, 남자들 뭐 자동차, 뭐 액세서리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어, 뭐 그런 데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가게를 내도 남성용품, 응, 그런 걸 갖다가 낸다거나. 남자들도 마찬가지. 여자가 잘안 꼬인다 그러면은 여성들이 자주 찾는, 어, 그런 데 가서 하다 보면은요, 운이 조금 개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음. 많이 만나다 보면, 어, 저기, 막, 그, 개운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거 있어요. 남, 그, 사주에, 나, 남자가 너무 많으면,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면, 극에서 극은 통한다라고 하거든요. 불에도 돼이지만, 어어 어, 아주 차가운 아이스에게도 어, 저 화상을 입어요. 어, 그런 위치에요 너무 많아도 없는 거하고 똑같고 없어도 없는 거라는 거지. 그렇다면 뭐라? 아예 거기로 뛰어들면 어, 내 팔자를 갖다가 어개 어, 저기 막 어,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이거 굉장히 어, 저기 막 시크릿입니다. <웃음> <웃음> 어, 왜냐면 내가 천명 기념으로 시크릿 푸는 거요 어, 어떻게 하면 이성운을 갖다가, 어, 저기, 막, 높일 수 있냐라는 거지. 어, 나한테 엮이는 이성들의 특징이 이렇다 보니까. 이... 더 많아져야 거기서 그래도 좋은 사람을 고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바라는 마음에 제가 탑 시크릿을 풀었어요 네 이번 카드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